아, 회장님. 지금 여기, 이게,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이슬리하고 엄청나게 이이 났지. 어, 있었는데, 이게. 이거, 이렇게 어. 보면, 어, 어. 지금 있는데, 이게 다 죽은 거예요. 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 보면 아무것도 없어. 어. 속이 다 비었어. 어, 아, 속이 다 이렇게 빈 거요. 어. 아, 미생물 그, 그, 그걸 살파했더니만. 어. 며칠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하루는 이확질아라죠 어, 하루면 예. 어, 그 안에가 비는 거요? 예. 야. 이게, 이게 어. 참. 야, 어마어마한. 게. 이거, 이거, 이렇게 산거같아도 음. 아무, 다 죽은 거. 아, 그러네. 예. 어. 거야. 야, 별도의 약기를 친게 아니고 미생물을 쳤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요? 야. 야. 여기 보니까 상황이, 다다다다 다, 다, 다, 다 붙었, 붙었었네. 이렇게 이제, 나니까 전체가. 이렇게 심했던 건데. 예. 이게, 다 죽은 거예요. 어, 다 죽은 거. 죽은 거네? 예, 죽었어요. 이임껍데기 이거 이쏙 내용물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나무 전체가 지금 다 예. 지금 저기 그 회장님 음. 여기 미생물 몇번친 거예요? 두, 세번 쳤어요. 세 번. 예. 이거 아 여기 스프링커로 저걸로. 저 어. 어. 이거 이, 완전히 죽으면 어.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완전히 죽어가지고 어, 이거. 음. 음. 그럼 여기에는 이세리아 말고 또딴 것도 많았을 거 아니야. 딴 것은 이세리아가 제일 심했지뭐 음. 응애 같은거나 뭐 이런 것은 일진 아니었고 음. 이세리아가 나를 다죽을 뻔했었어요. 아. 이게 어. 전부 다 살아 있었던 건데 음. 미생물 방제를 하니까 아. 이렇게 이제 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하, 아무것도 대박이야, 없잖아요. 대박. 예, 야. 이 미생물 방제가 이렇게 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어. 이거 뭐, 하나도, 뭐, 살아있는 게없어 아니, 난, 나는 먹었잖아. 아까, 양국장님 예, 미생물 얘기하는데, 구란 줄 알았어. 근데, 오음부가딱 나타나니까 이게 딱 실증이 되네. 네. <웃음> 아니, 제주도에서 이거, 구라라고 믿는 사람 많을걸?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지. 네. 야, 대박이다, 대박. 음. 이게, 음. 이게, 그, 검은 구름이 음, 그, 이세 어. 이리야 분비물이에요. 그치. 분비물이 어, 말라서 된 거예요. 그럼 어. 이렇게 다 벗겨지잖아요. 어. 근데 이렇게 어. 이게 전부 다다 다 죽어 있어요. 어. 하나도 없이. 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 미생물의 위대한 위대함을 이제 느낄 수밖에 없어. 아니 그리고 또그 저기 양 선생님의 그 실적을 갖다 믿고서 따라한. 그오 회장님이 얼마나 순수한 사람이야 <웃음> 순수하니까 <웃음> 넘어갔지 <웃음> 아니요 실증을 응? 실증을 보이니까 어. 실증을 아니 근데 기쁘시겠네 아, 기쁘죠 어? <웃음> 아니 저기 오 회장님 이게 이 세대 때문에 막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을 거 아니야 상당히 복잡했지 모... 원래는 이것도 예방사원을 좀 일찍 했으면 음. 이게 또 이렇게 심하지 않게 끔 관계가 됐어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회를 좀 놓쳐 놓친 걸 갖다가 이제 네, 그 양국장님이 이제 음. 구세주 나타나서 미생물을 써와라그 네, 어, 믿고서 해보신 거네. 음. 그래서 음. 아 이건 해야 되겠다라는 아, 게 음. 상당한 효과를 보고. 근데 음. 어, 아, 네. 진짜 이, 이런 취재 현장은 천번에 진짜 완전 확실하게 효과가 있잖아. 네, 그 어? 돈도 안 들어가고 돈들어안 안 들어가고 네. 토양도 좋아지고 네. 작물도 좋아지고 벌레 다잡고 다, 그래서. 음. 이게 미생물의 위력이 이런 음, 거구나. 음. 이건 과연 관행하고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어. 이건 상당히 상상해. 음. 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과연 농사를 지을 때왜이 음. 산야초를 갖다가 이렇게 비어다가 걸쳐 있던 건지를 다 음. 가져와서 깔고 음. 간 이유들이. 음. 미생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음. 딴 것은 아니었다. 음, 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음.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오염 안된 산이에요. 그래서 음. 늘 저기 가서 땅을 파봐요. 음, 어떤 음, 형태가 되어 음. 있나. 음. 어떻게 하면 저런, 저런 땅을 만들까 하는 음, 음. 게뭐 저희 목표인데, 음. 네.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음, 여기도. 음, 음, 네. 음. 여기도 지금 이 땅은 한 번도 60년 동안 농약이나 화학비를 안 드나, 이게 저수지 했던, 재방했던 음. 데거든요. 재방했던 음. 데, 제가 이렇게 횡탄 음. 작업을 해서 수하게 내가 음. 이게, 이 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음.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음. 네. 이게, 이게, 이 토창 미생물로 잡은 거예요. 우리 친환경을 하는 사람은 꼭 알아야 될미생물들이 음. 위력이 음. 음. 어떻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미생물이 뭐 공간에 퍼지면서 그냥.. 자담에서 음. 진짜 홍보할 만합니다. 자신 님